동몬 안녕하세요 동몬입니다 하담숲 입장이 두시기 때문에 그 전에 하담숲 근처 맛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하담숲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 건강한 재료로 정직하게 끓여내서 든든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막 화담숲에 도착했는데 화담숲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훨씬 가깝게 매표소로 이동할 수 있어서. 로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화담숲 전용 주차장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지금 현재 단풍 상황은 어떨지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지금 뭐 이제? 우리가 있는 데가 지금 여기고 이렇게 한번 1번, 2번, 3번 쪽으로 쭉 돌아보는 걸로. 싸움래손래 <medidas> <납작물에 Couldap> <-fun> 음. 모노레일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도보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보로 다니면서 보는 것도 되게 예쁜 하담숲이에요 지금 촬영일자가 11월 8일인데 단풍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딱 지난주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이 제일 절정일 것 같습니다 여기 돌아가는 기여기이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길이 완만하기 때문에 걷는데 힘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슬슬 산책을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귀에 꼭 뽑았네? <웃음> 약 2,000그루의 자작나무가 있는 자작나무 숲입니다 불탑을다 어떻게 쌓았을지 와, 고마 기타야 이래가? <웃음> 진짠 줄 알았네 <웃음> 그래, 진짠 <진짜인> 짜줄 알았어 <웃음> 깜빡 속았네 <웃음> 어, <재밌는 거잖아. 웃음> 진짜 삶 속이잖아 어. 멧돼지라든지 들 짓는 들이 사람들을 해칠까봐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떼소리를 동물들이 되게 싫어한대 아, 그래서 풍경을 달아온 거. 나 아빠가 뭐라 했는데? 동물들 못 오게 하려고 아맞췄어 아. <웃음> <웃음> g o o 어, 이거, 이 되게 이렇게 어렵게 이거, 이거, 네거 이거, 이죽 이거, 이거, 이거, 게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거 응. 너도 밤나무. 주 u 하트 <목소리도> 너도 나도 나도 나도 2시간 반에 걸쳐서 이 화담숲을 모두 다 돌아봤습니다 뭐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을 모시고 와도 정말 좋을 화담숲이에요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거의 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리씩 밖에 자리가 없어서 따로 타지 않았는데 모노레일을 굳이 타지 않아도 산책로만 걸어도 충분히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짜는 11월 8일인데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이 가장 단풍이 예쁘게 물들 시기니까요 내년 시즌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예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담숲은 현장 예매는 따로 안되고 무조건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예약 시즌에 맞춰서 일정 체크해서 한번 화담숲에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담숲 마감 시간이랑 퇴근 시간이 맞물리다 보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도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곤지암 근처에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갈 겁니다 곤지암에서 차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실의마루라는 곳에 갈 건데 한정식집이고요 통가도 괜찮기 때문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4인 세트에서 두루치기를 선택했습니다 고런 k o m m 조금 음, 음. 저녁까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점심에 먹었던 국밥도 괜찮았지만, 젓갈과 수육, 그리고 두루치기에 쓰레기 밥까지 먹을 수 있는 정식이 조금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시레마루는 페인이어가지고, 여기저기서 많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, 가까운 곳에 시레마루가 있다면, 맛있는 저녁 정식을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담숲이랑도 가까이 있으니까요 화담숲에 놀러 오신다면 시레마루에 들러서 맛있게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